안녕하세요 비디오 플러스의 전지강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로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볼수 있는 자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플러스는 이런식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생각해 놓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영상 컨텐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시퀀스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설정해놓은 시퀀스 클릭하고 시퀀스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시퀀스랑 컴포지션 만드는 방법을 공개할건데요. 저는 일단 이 시퀀스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퀀스가 다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오프닝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능 프로 자막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영상을 넣으면 되는데 일단은 자막부터 알려드릴게요. 자막은 여기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있죠? 여기서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New i t e 이 나와있어요. 이거를 클릭해보세요. 그 클릭하시고 여기 타이틀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자막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타이트인으지어주실건데요 이거는 영상 사이즈 맞게해주시니까 그냥 놔두시고 자막 자막 저처럼 자막 1로 해주세요 자 이제 OK 그러면 자막을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뜰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막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막을 딸깍 클릭해주세요 저는 그냥 예능프로 자막 디자인이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막이 만들어졌죠? 자막을 이렇게 써주셨죠?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를 배치해주세요 이렇게 여기를 여기를 눌러주시면 정중앙이고 정중앙이고 이거는 세로로 정중앙이에요 중앙으로 위치해주는 거거든요 이걸 둘다 눌러주시면 중앙에 위치해요 그리고 여기서 폰트도 바꿔줄 거예요 폰트는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폰트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M1프로에 맞게 장막을 디자인해 주있습니다 저는 노토산스로 해줬습니다 노토산스 해주시고 색깔이 하얀색처럼 보이는 회색인데 하얀색은 아니에요 여기서 하얀색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막을 디자인해 줄 거예요 먼저 크기도 크게 정해주시고, 자 이렇게 위치를 해주셨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옆으로 기울일 거예요. 한번 보시죠. 여기 슬렌트 있죠? 이 슬렌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적당히 기울여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딱. 간지나게 되었죠 문명에서 또 이렇게 아우터스트로크라는 윤곽선 윤곽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윤곽선이 하얀색이고 그 안쪽에 있는 글씨는 검정색으로 나오기 이런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색깔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우터스트로크 이거를 클릭해주세요 Add, 그리고 여기 사이즈를 이 10%에서 늘려줍니다. 색깔을 바꿔줄게요. 이런식으로 자막 디자인 해줬죠 이렇게 드롭세드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드롭세드는 대충 게 오페시티를 오페시티만 저, 조절해주면 돼요 20%가 적당하다고 보면 요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엑셀을 눌러주시고 이게 영상이 바로 뜨지 않을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자막이 자막, 자막을 여기다 넣어 주시기 전에 영상을 먼저 불러와야 되는데 저는 아무거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영상을 이렇게 불러와줬죠 저는 이렇게 봄에 찍은 영상이거든요 벚꽃, 벚꽃 영상이에요 여기서 여기에 딜그 해주시고 영상이 생각보다 짧네요 이렇게 아무거나 불러왔죠 이렇게 짧은 영상이 있어요 그럼 자막을 여기 영상 위로 올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자막이 들어왔죠 이걸 자막을 수정해주겠습니다 영상에 올리게요 색깔도 바꿔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자막을 이렇게 수정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막이 추가된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자막 내용은 한국에서 실제로 보는 벚꽃. 이거 자막 내용은 진짜예요. 제가 해외에서 살다 와서 벚꽃을 많이 볼만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네 이제 자막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디자인은 여기서 했고 여기서,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자막 클릭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스케일만 조절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 포지션만 조절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네, 포지션 스케일도 같이 동시에 활용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포지션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포지션 스케일을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서 저는 일단은 포지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키프레임을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애니메이션이 짧게 나오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를 따라해주세요. 키프레임 여기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화살표 클릭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540이라고 써있죠? 여기를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럼 이게 밑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계속 내려 줄 거에요 여기를 봐주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너무 느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조금 느리게 해줄게요 그래서 이거 키프레임을 이렇게 하나 선택해주세요 뒤에 있는 거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주시고 키프레임에다 키프레임을 이렇게 선택해주시고 키프레임에다 마우스 대시고 오른쪽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temporal i n t e o l a t i o n 이라고 써있죠 여기를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 s in을 쓰실 거예요 이 s in을 하시면 조금 부드러워져요 클릭해 볼게요 자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게 렇좀 느리죠 그러면 그래프 에디터를 활용해 주실 건데요 그래서 그래프 에디터는 프리미어에서 처음으로 알려드린 그래프 배던데 한번 한번 보시죠. 그 이거를 키프레임 선택해 주시고 여기 포지션 옆에 이 작은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셨으면 이게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확대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해줍니다. 뒤에, 뒤에 키프레임은요. 이 배제를 베젤을 이렇게 땡겨주세요. 그리고, shift 누르면서 땡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이렇게 살짝 해줍니다. 이렇게 조절 해주시고, 재생해볼까요? 멋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지션,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막 애니메이션은, 네 지금까지 포지션으로만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스케일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케일만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포지션을 꺼줍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서 스케일 옆에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찍어주기 전에 이 발을 맨 처음에 옮겨주세요 그리고 키프레임 클릭 그리고 여기서 아까 왔는 이렇게 짧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키프레인 찍어주시고 맨앞으로 가시고 그래서 스케일키워졌는데 이게 밑으로 가잖아요 자꾸 이렇게 가운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케일로 할 때는 포지션이랑 같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가운데 있으면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포지션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포지션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키프레임 위치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 키프레임 클릭해주시고 여기 다시 앞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텍스트를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걸 거 저와 따라 똑같이 따라해서 자 이렇게 나왔죠 멋있게 멋있네요. 이제 오퍼시티도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키프레임을 찍어주세요. 미 그리고 저는 그래프부터 먼저 조절해 줄 거예요. 여기서 아까 했을 것 같이 키프레임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클릭. 그리고 여기 이스이는 클릭해 줍니다. 음. 그리고 여기 하나씩 선택해서 이렇게 득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줄 거예요. 프리미어도 그래프를 만져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네, 오패시티도 조절해 줄 건데요. 일단은 이거는 영어로 해주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에 어울릴 수 있도록 맞춰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오페시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 키프레임 찍어주시고, 앞으로 가세요. 어, 그러면, 딱, 아, 잘생해볼게요 오케이. 애니메이션이 다 완성이 되었네요. 그럼, 그럼 여러분도 이 튜토리얼을 통해서 멋진 자막 디자인을 만들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블러 효과를 조절해 주시면, 흐려진 상태에서 점점 이렇게 천명하게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원하시던 예능 프로 자막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네요. 여러분의 멋진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런 자막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비디오 플러스 튜토리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 그러면 이렇게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자막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확대를 하는 방법은 여기 키보드에 이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크게 크게 볼수 있어요 여기도 볼수 있고 여기도 볼,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